저번 일주일간 샀던 것들인데 아직 안온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다온것 같아서 이제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음, 대부분 옷들이랑 토리한테 필요한 것들, 그런 걸 샀어요. 인스타 마켓에서 산 바지예요. 엄청 편한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샀는데 챔뷰티인이었나 그분은 인스타로 가서 구매했어요. 블로그 마켓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레이 색상으로 샀어요. 엄청 편하다고 해서 샀는데 느낌이 좋아요. 그냥 만져도 편할 것 같긴 해요. 이건 스커트, 짧은 스커트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레이스예요. 엄청 페미니나 그런 디자인인데 제가 평소에 이런 옷을 잘안 입긴 하지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에 급하게 샀거든요. 근데 안 입고 갈것 같아요, 뭔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뭐 나중에 입을 일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블랙업에서 산 옷들이. 베스트 오버사이즈 니트 조끼인데 오버사이즈 셔츠랑 같이 입으면 예뻐가지고 구매해봤어요 뭔가 가을 겨울에 맞게 이런 베이지 색상 이건 모폴라 티셔츠 민트 그레이 색상으로 구매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워머로 이런거 너무 예쁘잖아요 요즘에 색감이 너무 예뻐요 카메라에 색감이 잘 잡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민트색이 섞여가지고 가을, 겨울에 목폴라티 입어주면 따뜻하잖아요. 이건 부츠. 제가 롱부츠가 집에 엄청 많은데 부츠가 디자인이 하나씩 조금 다 다르거든요. 이런 건또 없어서. 가지 붓도 한 4,5cm, 4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또 발이 편하잖아요. 지퍼가 포인트로 있는 부츠예요 이건 또올 가을, 겨울에 아주 잘 신을 것 같아요. 블랙 버드로산것고 잠깐만 부츠가 두개나 똑같은 부츠를 두개나 샀어요 미쳤다 일단 딴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흑청 너무 와이드 하지도 않고 너무 슬림 핏도 아닌 그런 바진데요 핏이 너무 예쁜 것 같아가지고 입어보진 않았지만 사봤어요. 이거는 블랙, 블랙 면이 아니라 데님이어가지고 이런 검정인데 데님 소재는 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집에. 이건 약간 스키니도 아니고 슬림핏, 끝이 살짝 이렇게 커팅이 돼 있어서 좀 핏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바지들이랑. 왜 어, 이렇게 커팅이 돼 있어요? 허리만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니트. 여기 트임이 포인트가 있는 니트예요. 어깨가 이만큼 트이고, 이게 동그랗게 트였거든요. 딱 봐도 엄청 이쁘고, 제가 트임 니트는 요즘에 많이 봤는데, 이게 뭔가 조금 안 흐는 느낌? 핏도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까끌까끌 할것 같진 않은데, 이건 그거는 입어봐야 할것 같아요 또 손이랑 다르니까 TMI는 이것도 제가 실수로 두 개를 구매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쇼핑몰에서 친절하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주문권 한 개를 취소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원피스 이런 약간 타이트한 원피스인데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는 디자인이라서 굉장히 날씬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 몸매도 좀 좋아 보이고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제가 진짜 어좁이잖아요. 근데 여게 이렇게 어깨뽕이 있어요 약간 무직포무직포 같은데 보이지만 않으면 되니까 약간 몸매를 잡아주는 섹시한 오피스 지금 보여드리는 옷은 다 플립이라는 곳에서 주문했어요 파이톤 스커트인데 여기 이렇게 프릴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마감이 조금 그렇네요 여기 실이 다틀어졌어요 원래 이런 건가? 이건좀 다듬어서 입어야겠네요 여기에도 부츠를 하나 샀어요. 그냥 부츠 집에 부츠만 엄청 많거든요. 부츠만 보면은 못 참겠어요. 사고 싶어서 이런 컬러의 부츠가 없어서 또 하나 있으면 좋겠지 하고 샀어요. 이쁘지 않아요? 굽높은 거를 잘안 신긴 하는데 사면은 신겠죠.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앞코는 너무 막 둥글지도 너무 뾰족하지도 않은 약간 스퀘어 타이 이건 캐리어 대방의 캐리어 이게 찢어질 수 있는 소재라서 칼 조심해야 돼 디테일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금장 장식이 있어요 던롭이라고 브랜드 이름이거든요 이게 네임 카드 쓰는 곳인가봐요. 여기 열면은 가죽 찌꺼기가 있네. 열면은 이렇게 이름이랑 주소랑 전화번호 적는 공간이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이것도. 뭔가 고급진 느낌. 디자인을 잘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잡는 손잡이랑 여기는 이렇게 연한 거 그리고 여기 앞 지퍼가 있어요. 는 앞지퍼 엄청 뭔가 클래식한 느낌의 디자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는 기내용 사이즈고요 한 12만원이었나? 10만원대 가격으로 샀었어요 예뻐 예뻐 이것도 같은 데서 산거 이것도 캐리어고요 이것도 던롭이라는 브랜드의 캐리어인데요 이거는 수화물용. 아까는 기내용이었고, 이건 24인치 수화물용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디테일 부분이 브라운으로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뭔가 이것도 좀 클래식한 디자인. 그리고 이거는 플라스틱이에요. 이 스티커는 이 제품에 하자가 없으면은 이 택이랑 같이 제거할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만 두고, 여기에 손잡이 있고, 여기도 손잡이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쓰는 손잡이가 있어요 좋습니다 진짜 가벼워요 아까 그 가방보다 이게 좀더 가벼운 것 같기도 하고 예쁜 것 같아요 강아지 배변패드 나트리스라는 곳에서 판매하는 배변 패드인데요. 소형견 용이에요. 아, 이거 기적이다. 이게 강아지 패드. 소변 패드. 좀 저렴한 편이었는데, 흡수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게 마음에 들긴 한데, 그게 예전 살던 곳에서 구매했던 거라, 구매하셨지 않네요. 이 기적이는 토리가 병원만 가면 오줌을 써요. 토리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오줌을 그렇게 싸더라고요. 다음은 이것도 아마 토리, 토리꺼일 거예요. 저 원래 지금 쓰는 게 스테인리스 강아지 밥그릇이거든요 근데 도자기 그릇이 좋다고 그러길래 도자기 그릇으로 바꾸고 디자인도 약간 원모의 화이트 느낌으로 바꿔봤어요 예쁘죠? 이게 한 3만 얼마에 샀었나? 한 4만원 안되는 가격에 샀던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 있는 모양이 강아지들한테 자세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편하고 지금 쓰는 것보다 훨씬 예쁘네요 이게 지금까지 사용했던 밥그릇이고요 밥그릇야 토리야 딱 토리 사이즈에 맞는 식기인 것 같아요 다리도 안정감 있고 자, 이것도 토리꺼 패스룸이라는 데서 구매했는데 되게 유명한 강아지 용품 판매 사이트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타올을 수건인데요 내가 무슨 수건을 구매했더라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미디움 사이즈일 거예요 기다랗게 생겼는데 강아지 이렇게 씻기고 나서 타올로 닦는 건데 집에 마땅한 게 없어서 토리꺼 전용으로 하나 샀어요 엄청 부드러워요 약간 담요 같은 재질이에요 펫 닥터 스프레이 플러스 내추럴 이어 클리너 강아지 젤리 부드럽게 발라주는 로션 스틱 같은 거예요 열면은 이렇게 약간 물파스같이 생겼어요 이게 강아지들 발바닥 있죠 그 강아지들 젤리 부들부들하게 해주는 거 약간 스틱 로션 같은 거 같아요 강아지들 발이 되게 건조하거든요 안 발라주면 이건 이어 클리너 귀청소하는 건데 토리가 귀청소를 안 한지 오래됐어요 제가 예전에 쓰던 건 집에 두고 와서 좋은걸로 하나 사봤어요 이거는 이렇게 갈아 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강아지들 탈취제 같은데 살균소독제예요 그래서 막 강아지들이 오줌 싸거나 뭐 토하거나 그럴 때 탈취제 뿌려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냄새, 향기 나는 거 말고 향, 강아지들 그 향기가 되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향으로 이렇게 소독 겸 탈취하는 용도로 샀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평이 뭔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세개 패스룸에서 구매했어요